자 이왕이면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려면 역할을 바꾸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고 아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다가 나이가 들면서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해요 을 누군가가 정해 놓은 정규 과정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직장인 타이틀을 내가 갖기 위해서 혹은 부여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을 그래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사원부터 대리 과장 누군가가 딱 정해진 그 규칙 연안에 의해서 몇년 동안 내가 역할을 부여받고 일을 하게 되죠 매년 1월이나 매년 연말에 연봉 테이블에 1대1로 앉아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죠 당신은 얼마짜리입니다 이거 도장을 찍을 겁니까 말 겁니까 내 의견보다는 회사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항상 내 스스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시스템,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내 가치를 매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려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라는 생태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급자가 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하청의 하청의 하청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정한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룰을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대 때 인형탈 알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규격화된 그 탈을 뒤집어 쓰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형탈을 제대로 벗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어린이 앞에서 그 탈을 벗지 마라.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탈을 벗어야 된다. 이 규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이 정해져 있고 나는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죠 항상 갑과 을의 그 관계가 생태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갑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을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면 갑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토끼입니다 토끼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고 점프도 높고 요리조리 굉장히 잘 치고 달려요 자, 그런데 태생적인 당연히 한계가 있죠 초식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토끼 스스로 엄청나게 뭐 단련을 하고 열심히 뭐 근육을 키운다고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포식자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단련 자체를 하지 않죠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초해진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이성적인 어떤 배움이나 학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가능하죠 내가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나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무언가 어딘가에 속해서 계속 고정관념에 휩싸인 채 누군가한테 영향만 받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그 자체를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나한테 주어진 어떤 외부에서 주어진 역할 그걸로 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쭉갈 것이다. 그 착각을 해요. 지레짐작 포기를 합니다. 항상 내가 무언가를 요청을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경제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안을 하고 내가 어떤 요청을 받을 수 있게 상황을 바꾸는 거죠. 저는 책 읽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책을 쓰고 뭔가 작가활동, 강연가 활동을 하기 전에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도 저 나름대로의 추천 도서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인터넷 카페나 이런 것들에 막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죠. 자, 그런데 제가 몇 권의 책을 쓰고 강의 활동을 하고 대학에 나가서 강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담당자들이 책 추천을 해달라고 리스트를 꾸려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인형탈 알바하던 시절에 읽었던 정말 좋은 책들 그 책들을 똑같이 추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반응이 와요. 추천이 돼서 독서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능력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걸 선택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가지고 갑이 되는 입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령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권위 있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쓰지 않는 게 진정한 영향력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부장이나 차장 이런 직급을 달았다고 해서 어깨에 손 올리고 자기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결제를 할수 있고 어떤 권한을 내비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거기에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대인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한다는 것은 그 역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지금 역할,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절대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내가 역할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쌓여가지고 내 역할이 계속 바뀌게 될